안녕하세요 음 봄이 왔습니다 봄날에 우리 실장이랑 저가 이 칙칙하고 차글차글한 느낌을 없애고자 콜라겐 부스터 주사를 했습니다 약간 좀 티가 나긴 하긴 하는데 많이 뭐, 나요 많이 아 그래요? <웃음> 하지만 지유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20대 때는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하고 얼굴이 v라인이어야 좀 예쁘다 라고 생각하지만 30대만 돼도 사실은 이목구비 보다는 피부가 예뻐야 우리가 예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우리 실장도 딱히 예쁜 얼굴은 아닌 것 같아 어, 저 되게 예쁘거든요 사실 피부가 예쁜 것 같아요 <웃음> 피부가 예뻐 보이려면 얼굴이 탄력 있고 빵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났어요 어저 사람은 몇 살처럼 보이는 것 같아 라고 예측하는 기준을 살펴보면은 눈가. 전주름이 얼마나 있는지, 팔자주름은 있는지, 얼굴의 V라인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아, 저 사람은 20대인 것 같아, 30대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. 이 모든 것이 진피층의 이야기입니다. 진피층에는 여러 가지 부속기관들이 많아요. 감각을 느끼게 할수 있는 기관도 있고 땀샘도 있고 피지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티에이징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. 콜라겐, 엘라스틴, 히알루론산입니다.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이런 골격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피부가 탄력 있어 보이고 쫀쫀하고 탱글탱글해 보이는 역할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히알루론산이 분포하고 있습니다. 뿅뿅뿅뿅 뿅뿅.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풍부해야 피부가 탄력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약간 탱탱한 느낌이 들잖아요. 그리고 히알루론산 충분해야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좀 건조한 느낌이 덜합니다.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일반적으로 20대 때 100%라고 하면 매해마다 20% 정도로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30대가 되면은 한 80%? 40대가 되면은 60%의 콜라겐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5안 들은 것같은데왜 그래요? 아직 한창인데 <웃음> 그리고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20대가 만약에 100%라고 하면 은 30대 때는 한 35%가 감소하고 40대 같은 경우에는 45% 정도가 감소한다고 라 하거든요 그만큼 콜라겐과 엘라스틴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감소하면서 노화가 촉진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충분할 때 20대의 얼굴에는 탱글탱글하고 그리고 30대가 되면은 조금씩 약간 좀 얼굴에 좀 약간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약간 얼굴이 처진 느낌 들고요. 40대가 되면은 얼굴이 와장창창창창 무너지게 되는 거죠. 아, 우리 실장님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진짜 브이라인이거든요. 저보다 아마 더 브이라인일 것 같은데요. 그렇지 않나? 콜라겐빨? <웃음> 저는 그래서 부족한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히알루론산 채우기 위해서 콜라겐 부스터라는 주사를 했습니다. 이 콜라겐 부스터에는 피부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는 뭐피디알린 성분, 히알루론산 그리고 성장인자를좀 넣어서 피부를 좀 즉각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썼습니다. 이너 뷰티가 요즘 좀 많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. 뭐 콜라겐을 먹는다든지 라 아니면 히알루론산을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물론 그런 걸 먹어도 좋긴 하긴 해요. 하지만, 우리 시간이 없어. 100만 년 돼요, 100만 년. 40대잖아. <웃음> 언제까지 저희가 거, 그 먹으면서 지금 해결을 하겠어요. 그래서 저는 좀 콜라겐 부스터라는 시술의 도움을 받아서 했고요. 물론, 이 시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좀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아무래도 진피층에서 좀 많이 흡수를 해서 좋은 영양소들을 피부가 좀더 환해지긴 하긴 하겠죠? 시술과 더불어서 이너 뷰티도 함께 챙기면 좀더 탱탱하고 생글생글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같습니다. 오늘은 이너 뷰티와 콜라겐 부스터 주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감사해요